이 말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써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많은 것들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말로써 2011년 2월 말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여일 전에 흑점의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태양폭풍이 최고도에 달하였고 미국 국립해양기상청 노안은 2011년 1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지구의 크기만한 흑점이 태양 북반구에 나타나면서 흑점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상청은 아무런 대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태양 표면의 흑점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여 핵폭탄 수백만 개가 동시에 터지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우주재난으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 에큰 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미국 국립해양기상청 노화에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 를안한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자신의 지식 에 대한 우월적 판단으로 인하여 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의 한계점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될 뿐입니다. 다음 주 윈디의 기상 예측을 살펴보면 다음 주 초에 저기압이 대한민국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일본 토카라열도 주변을 통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 열도의 지진 발생 상황입니다. 어제 4월 18일 오후 5시 3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규모 3.2 진원의 깊이 50km의 지진과 저녁 9시 56분에는 규슈토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2.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일본 도카라열도는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고 이곳 도카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큰 강진이 발생한다는 도카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도카라열도 근해에서 는 이번 달 4월 1일 오전 7시 46분 규모 2.5의 지진을 시작으로 어제 4월 18일까지 도카라열도에서는 5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카라열도의 군발지진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021년 12월 일본 토카라열도의 군발지진 발생 중에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17시 19분 14초에 대한민국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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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통해서 실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기압의 경로를 따라서 지면에서 대략 리히터 규모 3.5 정도의 진동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일본의 오키나와 규슈 지역 특히 제주도와 인접한 규슈 토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할 때에 이와 동시에 다음 주 초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제주도에 강력한 비와 바람이 불 경우에는 폭풍 지진이 제주도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